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문학주의원소 조성희입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주제시장 전망 오늘 월요일인데, 네. 달러만 오르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예. 달러가 계속 오르면 세계 투자 시장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이 좋지 않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최근 보면 특별하게 오를 만한 기운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뭐 기업 실적들은 좋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웃음> 그게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예,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예, 뭐, 그렇게 보여지는 예, 예. 한편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르지 않겠냐, 소위 기술적.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하디쇼에서는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 지표라고, 하죠, 이제, 기술적 네네. 지표는 흔히들 단기 지표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본질은 기업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기업 실적.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단기적인 기술적 포인터에 맞춰야 할까 또는 실적에 맞춰야 할까? 실적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중장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리 쇼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최근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제 좀 지난주에는 이제 뭐 공포에 음. 시달리는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전에만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음. 증시는 외국인 그 투자자들의 매, 매수로 인해서 좀 버텨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어떤 환율과 좀 관련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 환율이 좀 어, 버텨주기를 바랐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좀안 어, 좋았죠. 자,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게 1362.6원이 지난 금일죠 그래서 이제 환율도 우리나라에게 조치를 안 했고 음. 어, 나스닥은 심지어는 이제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6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예, 다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최근에 예. 어, 지난 6월달 바닥을 다시 뚫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라는 그 이야기도 공포에, 나오는데 그 공포에. <웃음> 에, 시달렸던 한 주가 아닌가 예, 하는 예, 예, 예. 거죠. 특히, 어, 마지막에, 지난주, 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그, 노동시장, 그 음. 고용지표가 나와서, 골드락스적인, 어, 노동시장 지표가 나와서, 이장 초반에 한 1% 이상 음.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푸틴이, 노르드스트램원이라고 해서 독일로, 음. 어, 그, 공급되는 가스관을, 원래 이제 뭐 40% 공급하다가 음, 20% 공급하다가 갑자기 음. 어, 점검을 한다고 또 잠궜어요. 자, 푸틴한테 가서 가는 그냥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죠? <웃음> 뭐, <웃음> 조금 심심하면 잠겼다가 예. <웃음> 조금 기분이 조금 풀어줬다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점검을 위해서 그 잠근 것을 연장을 하겠다. 아직 예.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예. 이 뉴스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아 분위기가 좋게 출발했던 음. 게 하락한 게 오늘 월요일 날 우리나라 주장이 시 환율과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장이 시안 좋았던 게 연, 겹치면서 음. 좀 하락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 키워드 픽3리로세계로 보니 환율, 유로존 기준금리 연휴. 이게 네, 네. 환율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죠.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음. 그렇게 그 지표를 삼을 만한 예. 상황이 없을 정도로 뚫려 버린 거죠. 예, 일종의 저항선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항선을 뚫어 버렸다.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도 이제 음. 투자자들이 아 여기 여기까지만 버텨주면 우리가 좀그 다음에 좀 화양 안정화 되지 않을까 하는 음. 것이 1,600 1,360 원대였는데 예, 예. 1,370 원이 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지금 이제 항복을 한 상태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상태라면 1,400 원도 생각되고 1,500 원도 생각되고 그렇죠. <웃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심리적으로 예. 매우 불안하다는 예. 게. 이제 투자 한계는 안 좋다는 뜻이 예예. 되겠고 유로존 기준금리는 무슨 말입니까? 유로존 기준금리가 이제 9월 이제 20일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음, 이제 결정이 발표고, 되는데 예. 그 이전에 이번 주에 호주 기준금리라든지 해서 이제 기준금리에 기속서 결정 예. 캐나다, 호주 유로존 기준금리가 예, 계속, 계속 발표가 예. 되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0.5% 정도 음. 오르는 즉 빅스텝을 한다는 예. 얘기가 계속 있어요. 0.5 또는 0.75까지 그렇죠. 생각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로존은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는 한 0.5 정도 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0.5 또는 0.75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인데 음. 어떤 부분이냐면 유로존이 기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유로와 가치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린다는 건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럼 이 달러가 조금 그렇죠? 약세. 그렇죠.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또 하나는 유로존 금리를 그, 그 정도로 음. 급하게 올린다면 우리가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릴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 경제의. 량 그렇죠. 음. 침체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음. 걸 의미를 하겠죠. 이제, 이래서 예. 유로존 기준금리를 잘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도 양날의 검이라는 건 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당장에. 특히 우리한테 발표된 떨어진 불 환율을 보면 환율 효과가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당장해 당장에 좋아 보이지 않느냐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네네. 결과는 또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연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휴 동안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네. 연휴라는 말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음. 미국 지시장 노동절 때문에 안 열립니다. 쉬죠. 오늘 예. 니다 우리나라는 금요일부터 음. 월요일까지 이제 추석 연휴로 예. 쉽니다. 예. 그 쉰다는 말의 의미는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음, 얘기예요 오늘 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미국 주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미국 주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음, 때문에 이제 관망, 망설여지는 음. 관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휴, 우리나라 연휴를 앞두고서 또 쉬니까 예. 그에 따라서 미리 현금화 할,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즉,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음, 안전 뉴스가 그렇군요.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예. 낙폭이 크겠죠. 자, 최근에 주시장이 결코 좋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연휴가 추석 연휴가 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 쉬고또 네, 다음 주 월요일 쉬고 예, 예, 예.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만 네. 돌아오는 금요일과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개장이죠 네, 네. 예,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불안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한 또. 것으로 인한 예. 거래량 감소는 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예. 뉴스가 예. 안전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음. 주시장은 음. 하락적으로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이런 두려움에 현재 이번 주한 주로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뜻이죠. 또 환율도 결코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하디쇼 조금 깊게 네네. 자, 이런 판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실적에 기대기는 힘들 것 같고 네네.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 포인트 아까 우리가 환율을 하면서 기술적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네네. 자 그래서 어 기술적인 모멘텀을 볼 것이냐, 네네. 아니면 실적을 보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는데,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지표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죠. 이제, 일단 기술적인 지표가 현재로서는 음. 좀 굉장히 부각될 수 밖에 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들이, 즉, 이제 9월 13일날 나올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예. 지수라든지 그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뉴스들이 다 묻혀 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상승하던 베어메키 랠리를 펼쳤던 예. 주시장이 다시 일정한, 그, 그,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음. 다시 하락을 하는데, 예.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음. 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50일 이동 평균선인 4,020을 돌파하려고 했었어요. 예. 즉 1% 이상 오르면서 4,020 금방까지 갔는데,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떨어졌는데 어느, 어디까지 느어 떨어졌느냐. 음. 3,900은 넘긴 했지만 3,900선까지 다시 떨어져 예. 버린 거예요. 예. 4,020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 게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음, 푸틴이 초를 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3,900선까지 떨어졌는데 이 3,900선이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 6월에 달 베어메킬레일리를 시작한 게 6월 중순이었는데 음.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즉, 음. 당연하죠. 하락을 하고 있다가 상승 반전하니. 굉장히 거래량이 예. 많이 늘어났겠죠. 예. 지금 3,900선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900선에 많이 매수 세력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다는 그때 거죠? 이제 이런. 활발하게 손바김이 예.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집중이 됐는데, 음. 지금 3,900선 근처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머물고 있는데, 3,900선 아래로 만약에 음. 이번주에 미국 그 S&P 지수가 움직인다면, 다시 3,900선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음, 걸린다는 거죠 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일단 4,020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음. 지금 3,900선인데, 오늘 이제 열리지 않고 내일 열리는 미국 주식장에서 그 아래로 머물른다면, 음, 음. 3,900대에서 그 전에 샀던,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네. 공포 두려움 때문에 팔려고 네. 네. 네. 하는 또 매물 장벽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선에 현재 기술적으로 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예. 에 이제 그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다면 예. 4,300을 돌파를 예. 하려고 하다가 음. 지금 이제 3,900 선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에사 이제 400 포인트 정도를 할 수니까 대략 10% 이상 음. 이제 떨어지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는 음, 얘기죠. 예.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S&P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 S&P 뭐 500도 얘기를 하지만, S&P 뭐 1500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음, 1500은 그렇죠. 어, 기업 규모나 이런 등등으로 1등에서 1500등까지 그렇죠.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1500개 종목 중에, 음. 5일 이동 평균한십 1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음. 이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네. 위에 있는 게단 5% 분안 돼요. 음.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급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S&P 1500 종목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종목이 네. 지난 영업일 기준 10일 이동 평균선 10일 평균보다 네.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져 있다. 네. 이렇게 그 아래에다 모으서 그렇죠. 예.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냥 수직 낙하했다는 예, 예. 뜻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이제 11일 동안 계속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해할 그렇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1 0일 예. 동안 계속 하락을 음. 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격히 음. 하락했다는 건 예. 이제 지금 아까도 있지만 3,900선까지 와있지만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반등의 음.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술적인 지표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아래 꼭지, 위 꼭지 두 가지 이해했는데 위 예, 꼭지로 예, 예. 보면. 어, 50일 이동 평균선에 돌파 실패했으므로, 그로 인해서 주르륵 미끄러질 수 있는 기술적인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또 있고. 반대로는, 네. 이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단기 과메도 국면에 진입, 더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으므로, 네. 또 반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도 있고, 이런. 있죠. 그리고 두 가지가 지금, 네. 이제 지금, 이제, 같이, 음.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미끄러졌을 때 사는 것이 기술적인, 예, 그렇죠.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참 흥미로운 예. 순간이, 예, 열릴 텐데, 예. 안타깝게도 이제 노동결로 이제 오늘 음. 밤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요런 곳을 우리가 현재 집중적으로 음.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게투자자로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저 근데 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예. 설령 예. 그렇게 해서 단기 매수를 했어요. 이게 네. 기술적이라고 본다면 예. 또, 예. 또 예. 빠져나오는 것도 빨리 빠져 나와야 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예. 지금 겹쳐 있는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장으로 본다면 금요일하고 또 월요일에 열리지 음. 않으니까 예. 이 이게, 이게 그 단... 감이네. 그렇죠. 그렇죠. 안감이네. 그런 <웃음> 것이 좀 어려울 부분이 예.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실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가의 이제 본질은 음. 이제 기업이익이 되는데 예.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딜레마에 현재 음. 지금 빠져 있어요. 음. 하나는 뭐냐면은 현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의 음. 그 기업이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예. 그 여전히 지금 낙관적이에요. 음. 그, 좀 좋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에, 과연, 과연 이렇게, 에, 추정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실제 결과치가 3분기, 4분기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자, 기업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왜 계속 높은 추정을 해요? 일반 개미들이 계속 살아 살아 사게 하려고 하는 건가 자기들은 계속 네, 살아 오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낙관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비관 편향을 가지고 있는. 어 애널리스트 보다는 낙관 편향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이제 없어요. 지극히 시장주의적이고 그렇죠. 상업적이고 예. 또 속한 증권사의 편이겠다. 그렇죠. 여러 <웃음> 그런 가지 그런,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겹쳐가지고 비관 편향적인 보다는 예. 낙관 편향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예. 이건 미국이나 우리나라 예. 똑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실적 추정치를 좀 높게 낼 수밖에 없는 예. 어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 이걸 믿고서 투자하기에는 음. 예. 조금 부담이 된다 이거죠. 예. 결국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그어 미국 기준인데 p r 이 17.5배까지 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실적치가 결국 하향된다면 P/R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음.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망과 어, 관련이 있는 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지금 아까 봤지만 어, 11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음. 게단 5% 뿐이 없다는 것은 음. 지금 단기 과매도 국면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어, 부안 내동보다 부안 내동적인 투매는 조금은 음. 잘못하면은 손실 확정으로 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 있어서는 결국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 이 또한 지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것의 핵심은 올해 지금, 이제, 지금, 지금이 3분기지 않습니까? 음. 이제 3분기, 4분기를 지나가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예, 중장기 관점에서, 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기준으로, 음. S&P 기준으로 3,900 아래로 떨어진다면, 예. 뭐 매수하는 것도 너무나, 음. 비, 조금 뭐, 땡큐 뭐, 이런 어, 마음으로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저의 개인적인 전략은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술인가 실적인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깊게 나누어 보았는데 어쨌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에 주가를 당장에 끌어올릴만한 실적 모멘텀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모멘텀에 조금 어존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데 자, 그럴 때는 굉장히 또 민첩해야 된다 <웃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 설령 그 민첩성을 놓치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어 전략적인 매매 또, 보안 내동격인 투매보다는 보유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어,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중심은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9월 첫째 주 주간주 시작 전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저희들도 이런 국면에서는 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마찬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가능하면, 어쨌든, 이제, 큰틀에서 보면,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네네. 최근에도, 그렇죠. 급락한 건 사실이죠. 예,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 다만, 기다릴 때, 이 전략적인 매매, 자,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보면, 또답이더라라는 생각,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좀반추해보면서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데 또한 저희 방송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